68초 어, 68초만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여러분의 소망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물질화가 된다 소망을 실현하는 68초 집중의 힘자 어떤 주제에 대해 단지 몇 초간의 짧은 시간에 집중을 통해서도 당신은 그 주제에 담긴 진동을 당신 안에서 활성화 시킵니다 그러면 활성화된 진동에 따라 끌어당김의 법칙이 즉시 반응합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더 오래 시선을 둘수록 그것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일은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당신이 처음에 품었던 생각과 본질이 같은 다른 생각 또는 진동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적어도 17초 동안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그것과 일치하는 진동이 당신 안에 활성화가 됩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 다시 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에 딱 많이도 아니야. 17초. 17초만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은 그것과 일치하는 진동이 어, 우리 안에서 활성화가 된다. 우리가 보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 17초만 보면은 그것이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 어떤 이제 돈 돈을 보고 있으면은 돈과 이제 일치하는 진동, 풍요, 풍요가 우리 안에 활성화가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건강한 무언가들, 무언가를 보고 있으면은 그 건강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 활성화 될 것이고, 어, 우리가 만약에 행복한 사람들, 뭐 행복한 어떤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행복한 에너지가, 어, 우리 안에서 활성화가 되겠죠. 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 주의를 갖고 보는 것이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그러한 집중이 더 강해지고 진동이 더 명확해짐에 따라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것에 부합되는 생각을 당신에게 더 많이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 진동은 아직 끌어당김의 힘을 많이 보유하진 않았지만 당신이 그것에 더 오랫동안 초점을 맞출수록 그 진동의 힘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어떤 생각에 순수한 집중 상태로 적어도 68초 정도 머문다면은 당신의 진동은 삶 속으로 물질화되기 시작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해집니다 자, 이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어... 어떤 분들은 이제 심상화를 할때뭐 30분, 1시간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30분, 1시간? 장면을 하나만 딱 그리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영화, 서사시처럼, 대서사시처럼, 어떤 이제 심상화의 장면이 이렇게 쭉 흘러간대요. 그거를 한 번씩 떠올리는데만 뭐 30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면 해도 되지만, 어,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딱 68초. 어, 68초만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여러분의 소망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물질화가 된다. 굉장히 설레는 말 아닙니까? 굉장히 설레는 말 자, 이게 중요한 멘트고 오늘 이거 꼭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더 보면은 우리가 무언가에 초점을 두면 둘수록 우리가 내보내는 진동의 힘은 훨씬 더 강력해진다고 하죠 훨씬 더 강력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순수한 집중 상태로 순수하게 그니까 잡념 없는 상태입니다 잡념 없이 딱 1분하고 한 8초 어, 1분하고 좀 약간 10초 조금 안 되게, 어, 그렇게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음, 물질화 시킬 수 있다. 구현할 수 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아닙니까? 1분. 1분, 그쵸? 그렇죠? 1분만 집중을 하면 된다. 대신에, 대신에 순수한 집중 상태입니다. 순수한 집중 상태. 어, 라면을 생각하고 뭐, 먹을 거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것만.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물질만 딱 생각하는 거 1분하고 한 8초 정도.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적어도 68초 동안 순수하게 유지하면서 그 생각에 반복적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 생각은 짧은 시간 내에 당신 안에 지배적인 생각 진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일단 그것이 당신 안의 지배적인 생각으로 자리를 하면 당신은 그것을 바꾸기 전까지 그 생각에 담긴 진동과 일치되는 물리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68초 동안 우리가 어떤 진동 주파수 속에 머물기 시작하면은 그게 우리의 어, 메인, 지배적인 진동 주파수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 진동 주파수랑 일치된 물리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계속하게 될 것이다. 어, 물리적 체험을. 자,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 바로 당신의 끌어당김의 자력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얻거나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진동하고 있는 진동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동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응답이 됩니다. 당신의 진동이 확장되고 더 강력해지면서 마침내 당신의 삶속에 물질화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해집니다. 자,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그에 따른 당신의 느낌 그리고 삶의 체험은 언제나 진동적으로 일치합니다. 언제나 진동적으로 일치합니다. 아직은 먹는 것만 잘 끌어당겨져요. 먹는 거 상상할 때가 집중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먹는 건잘 되는데 다른 거 <웃음> 약간 여기에 어, 식신들이 많은 것 같은 미식가분들이 많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 먹을 걸좋아하니까 먹을 거에 집중은 잘 되잖아요 먹는 상상을 1분? 너무 쉽지 1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1시간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상상하고 먹는 걸 창조하는 일은 굉장히 쉬운데 그 외의 것들은 익숙하지 않고 와닿지가 좀 않고 음.